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매주 이렇게 해 올리는 책 리뷰 시간인데요. 제목이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에 도달을 했네요. 이 마지막 파트에는 어찌 보면 이책 저자 김장섭님의 인생 철학이 조금 엿보이는 그런 단락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많이 있는 그런 단락이거든요 어 보면 어큰소제목으로 이제 몇 개의 장이 나눠져 있는데 그어 그 제일 첫 장에 시장과 맞서지 마라 시장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라 라는 소제목으로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은 좋은 곳을 사야 하고 그러면서 그 이분은 좋은 곳이라 하면 서울을 얘기한다 라고 해놨네요 어, 그 서울 중에서도 아파트는 비싸니까 아파트 말고 <웃음> 어, 재개발 안에 있는 빌라와 같이 아주 미래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젠가는 그 낡은 주택이 가장 빛나는 아파트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쭉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훑어놨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투자를 하기 전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지 만이 그게 파악이 되고 나서 투자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책 소개도 하나 해놨는데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의 책인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 왜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음, 읽으면서 요 책하고 전목회가 얘기를 해놨는데, 어, 쉬운 예로, 어,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사장이 나는 총 이익의 33%만 가져갈 테니 67%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 아르바이트생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그 가게가 있고 또 어떤 곳에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만 주겠다 이랬더니 그 직원들은 일해야 될 이유가 그냥 다른 거죠 내 일이 아니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어. 그거는 왜 일을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내 걸로 되어야지만 이 일이든 투자든 그게 제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다 이 독일 게테가 한 말이죠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다 어, 그, 이, 요 말에, 왜? 라는, 이제, 물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이 되어야지 만이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내가 이해도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 걸로 가지겠냐는 거예요. 그, 투자 역시도, 이해만큼 중요한 가정은 없다. 그런 걸 여기 적어 놨고, 그, 예를 들어서, 90년대 아주 중반에, 어, 삼성전자 주식을 3만원만 줘도 살수 있었고, 어, 그걸 삼성전자가 향후의 어떤 미래가치나 그 기업의 그 존재가치를 이해를 했다면, 어, 그 주식을 지금까지도 들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4만 원에 홀딱 팔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 주식을 처음에 샀다가. 그 얼마나와 그 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왜 라는 물음을 통해 반드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이제 투자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가 없다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하더라도 아주 작은 그런 작은 성공에 거치고 만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큰 가치 자체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면 어, 그 굴곡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결국 마지막에 승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 23장에 매일 배고픈 마음으로 부의 지식을 탐하라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어, 사람의 일생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 줄로 사람의 일생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 이게 사람의 일생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태어나고 그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 근데 우리가 정말 왜, 태어났, 왜 태어났는지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저 그냥 어, 인생이 그저 그냥 그렇게 보내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브에서 아주 선탠을 즐기고, 이게 예를 들어 놓은 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잠자고, 돈이 많아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살면, 즐거운 인생일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다. 즐거운 인생의 배경이 화려한 뿐이라면, 인생은 빈 A4 용지와 같이 공한 빈 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 인생의 그 여정에 우리 인생 자체를 즐겁게 만드는 원동력일까? 어, 여기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경험하며 느끼고 감동하며 사는 삶이 즐거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한다. 매우 다이나믹해서 매일 새로운 삶에 세포가 샘솟는 인생 말이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또 그리고 경험하고 느끼고 저도 그런 삶을 굉장히 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늦은 나이에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공부할 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아 보이지만 늘 다른 일상인 이 부동산 중개하는 이 일을 좋아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해도 질리지 않고 그렇게 좋아라는 이유 자체가 만나 뵙는 분들이 하루도 똑같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어,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도 늘 틀에 박힌 것처럼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 찾고 하는 그 분야들 자체가 늘 새로운 걸또 찾고 추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모습이 비슷한 듯 다른 삶이에요. 사실은. 어, 그것처럼 어, 우리가 아무리 카리브에서 뭐 맛있는 와인이나 마시고 뭐 선탠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도 매일 왔다가는 그 일생이 똑같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을 여기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는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만 또 가려서 보고 기억하고 하는게 또 인생이라고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 놓은게 우리 눈동자에는 수많은 그 실핏줄들이 있죠 그러니까 막막 앞쪽에 그 이제 실핏줄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 눈을 통해서 이제 앞에 사물을 보는데 사물을 볼때 원칙은 실핏줄도 막 얼기설기 건물처럼 같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막막에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깨끗하게 우리는 필요한 사물들만 어 이렇게 눈에 보인다 하고 그거는 우리 뇌가 어 필요 없는 거는 소거를 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또 기억하는 그 소거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분은 여기 적어 놨어요. 우리 일생 자체를 이 땅에 태어나서 같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내 인생을 깨끗한 빈 A4 용지로 만들고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같은 일상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까 멋진 그 가리브에서 먹고 자고 쉬고 뭐 이렇게 한, 한다 한들 그 모든 게 너무 똑같은 일상이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빈 A4 용지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는 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또 후회만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빈 A4 용지와 같이 같지 않은 다른 삶을 사는 걸까?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삶이란 어떤 걸까? 내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지만 그 숙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여기 되어 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욕망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들고 뭐 명품 옷을 걸치고 뭐 좋은 시계를 차고 뭐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욕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남이 만든 욕망, 광고가 만든 욕망 어 그런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하고 내가 진심으로 내 일생일대를 통틀어서 내 자신이 반드시 그냥 내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뭔지를 찾는게 인생을 또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남들의 남과의 비교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욕망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 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 안으로부터의 진정으로 나오는 욕망 중에 이제 하나가 이분은 지식에 대한 욕망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어, 그런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퍼즐처럼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지식에 대한 욕망은 어, 좋은 책을 읽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따뜻한 그런 시선들과 만날 수 있죠. 책 속에 있는 그런 시선들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의 감정도 책을 읽고 나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독서는 자칫 내가 모르고 죽을 수 있었던 것들을 만나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지식을 탐구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삶의 풍요로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공감이 굉장히 크게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몰랐던 부분을 책을 읽으면서 배우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했냐면 여행에 대해서 얘기해놨어요. 어, 여행 역시도 삶을 굉장히 이제 풍요롭게 하고 여행이란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러다 보니 어, 그 여행을 하면서도 한 일주일 여행하고도 우리가 완전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어, 시선이 바뀌었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어, 그것처럼 삶이 굉장히 어, 여행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는 그런 내용을 여기 적어 놨고요. 그리고 사업도 돈을 버는 일도 내 뇌가 소거하지 않을 새로운 경험을 통해 풍요롭게 만들어 갈수 있다고 라또 되어 있습니다. 그돈 그러니까 버는 일을 연구하는데 이내 뇌가 그게 당연히 몰두를 하겠죠. 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던, 뭐, 돈을 버는 걸추구하든 뭐, 여행을 즐기든 아니면, 뭐, 지식 탐구나, 책을 뭐, 많이 읽던, 그 어떤 인생을 살던, 매일 중요한 거는,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이 단서 자체가, 우리 인생을 그냥 하얀 백지 상태인 A4 용지로 만드는 거를, 리셋 만드는 거를, 리셋 해버리는 거를, 예방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분은 뭐냐면 저자인 김장섭씨 이분 본인도 나 역시 매우 바쁜 삶이고 불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최선을 다하는 중이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가족이며 아이들과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한번 지나버리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가족이 소중한 만큼 가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야겠다는 욕망이 비례해서 증폭된다.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는 살되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거죠. 어,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23장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그 어, 다음 24장에는요 이제 수많은 별빛이 쏟아지는 날을 준비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별빛 오늘 눈에 보이는 저 별빛은 벌써 수억 광년 이전부터 저먼그 그 우주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오늘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누적이 된 어떤 결과라는 거죠 그 예를 이제 또쭉 들어놓은 게, 그러니까 수많은 별빛이 쏟아지는 날이라 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공이 쌓여서 이루는 그런 결과를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90이 넘으신 분이 20년 동안 늘 쪼가리 땅을 사모았대요. 세 평짜리, 두 평짜리, 한 평짜리. 뭐 일사 후퇴 때, 이제, 피난을 왔다가, 남한에 정착을 했는데, 어, 농사를 짓다가, 농사 짓고 나서 돈이 조금 조금씩 생기면, 전부 땅을 사모았대요. 어뭐 완전히, 설모 있던지 없던지를 불문하고 다 사모았대요. 대출도 필요 없이, 그냥 조금 조금 일해서 남은 돈, 그 짜투리 돈으로 다 사모았는데, 그렇게 사모은 지 20년이 지났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땅이 팔리기 시작을 했대요. 산놓은 땅이 이제 막 이구석 저구석 오만대 있다 보니까 <웃음> 뭐 정부나 기업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가기도 하고 또 개인이 반드시 팔아라 하기도 하고 이래가 매달 거의 땅을 팔리고 있대요 땅이 그렇게 팔리다 보면 작은 금액으로는 또 팔지 않겠죠 샀던 금액으로 팔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부가 굉장히 축적이 돼가 있고 그게 아까처럼 멀리서부터 온그 별빛들이 20년 동안 모인 거죠 이분은 쪼가리 땅이라는 그걸로 수많은 별빛이 모여 갖고 쏟아지는 그런 걸 하나를 이룬 거죠. 어, 그런 예들을 테슬라 CEO가 우리가 그 로켓을 발사하고 나면 일단 로켓은 다 버리는데 그걸 회수하는 거를 뭐또 13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결국은 회수한 거. 뭐 그런 것도 여기 나와 있고요. 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 눈에 쏟아지는 저 별빛 굉장히 수만 수만 광년 전부터 달려왔던 별빛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주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삼성전자 예를 잠깐 들었지만, 어, 이게 하루 이틀 그냥 갑자기 확 오를, 뭐, 단타로 주식을 사갖고는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량주를 조금씩 조금씩 사 모아두면, 그게 어떤 놈은 100배가 가있고, 어떤 놈은 10배가 가있고, 더러 어떤 거는 별똥별처럼 쓰러져 없어졌을, 경우도 있겠죠 상장 폐지 돼서 그렇지만 상패된 종목이 있지만 100배 날아간 종목은 그게 빛나는 이제 별빛이 쏟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든 내가 꾸준하게 누적을 해 가면 그게 사여서 어느 날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여기 적어놨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25장, 26장 여기에는 어, 뭐 강남의 아파트를 왜 사야 되는가 뭐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강남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파트에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26장에는 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 있죠? 아까 내 자신의 욕망을 잘 들여다 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 정말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어, 그거를 이제 한번 들여다 보라고 돼 있는데, 어,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이후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삶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그 전과 후를 나누면 그전에는 물질이 풍요로웠던 시대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수작 수작업으로 이렇게 뭐 물건을 만들었던 게 많고 해서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썼던 경우인데 산업 혁명 이후에는 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유통 경로를 찾아야 되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어떤 시장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어 그다음에 옛날에는 왜그 대제국들이 뭐 영국, 일본 뭐 외국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 만든 그 물건을 소비해 줄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모든 식민지가 다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물건을 소비해 줄 이제 그런 종속된 나라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 더 강력하게 이제 뭔가를 시장의 원리에 맞도록 이겨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음. 그런 일들이 쭉 여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게 내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무엇인가를 사고 싶다면 과연 그 욕망은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걸 꼭 한번 되짚어 보래요 지금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부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막 명품을 사도록 부추기고 그냥 남들과 비교해서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걸 소유하도록 어 그런거를 광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 의해서 그 광고에 내가 현혹돼서 뭐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아닌가를 잘 구별해 보라는 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2 7장에 보면 투자는 미래를 보고 삶은 현재를 살자 라고 얘기 되어 있는데요 어, 경매를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는 현실과 충돌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현실주의자들과 투자가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사면 그게 마치 미래에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분은 뭐라고 해놨냐면 현재 경매 물건을 사면 거기 들어있는 세입자와 싸워야 하고 위장 임차인과 싸우고 가처분자와 싸우고 유치권자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싸우는 것은 당장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절대 레드오션이라고 이분은 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블루오션은 어떤 거냐. 미래에 좋은 아파트가 될 만한 좋은 지역에 재개발 어떤 뭐 빌라나 주택이나 재개발 물건을 사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블루오션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해놨어요. 이분은 서울 안에 재개발 지역이 그렇다라고 해놨는데 초롱수장은 여기에 부산은 어, 이렇게 재개발되는 곳이 여러 곳 있죠. 그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고, 학세권, 역세권, 뭐 이런 게다 갖춰진 데를 잘 골라서 진도에 맞게 들어가면 저는 부산에 그런 재개발도 좋은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어, 왜 10억을, 모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뭐예요? 이래 물으면, 아, 저는 10억을 모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억을 모으면, 모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로 뭘 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금, 초롱수장 유튜브를 듣고 계신 지금 사장님, 사모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표하시는 돈을 만약에 다 모았다. 그 돈을 모으는 목표가 뭘까요? 왜그 돈을 모으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분이. 그러면 대부분은, 아유, 뭐, 그거 돈 모으고 나면요, 뭐, 가족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것도, 뭐, 사주고 싶은 것도 사주고, 뭐, 여행 가고 싶은 데도 가고요, 뭐, 다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이제 하고 싶었던 그런 걸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목표하는 돈이 모이면 그걸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걸 한 단계만 더 되짚어서 다시 돌아보면 그 목표는 굳이 그 돈을 모으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마음만 먹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이 거의 80-90%라는 거예요. 아, 나중에 돈 많이 모으면, 뭐, 뭐, 어찌 해야지. 저도 우리 신랑한테, 초롱대장한테 묻습니다. 아, 여보, 이것저것 뭐, 어찌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음 기다려봐. 뭐, 나중에 뭐, 인천 앞바다에 뭐, 사이다만 떠면 해삭고, 농담 삼아. 아니면 뭐, 어, 밀가루만 잘 팔리면, 이런 농담들을 하거든요. <웃음> 그 모든 게, 물론 지금 잘합니다. 소소한 걸무 뭐 선물하고 챙기고 이런 거는. 저는 지나가도 초롱대장을 꼭, 꼭 챙기거든요. 온갖 재, 뭐 가지고 있는 게 다, 다 신랑이 선물해 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선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죠. 지금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다고 오늘만 있고 내일 없는 그런 연로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마음의 짐처럼 이제는 가족에게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행동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잘해야지 모레 잘해야지 이러고 이제 세월을 살다 보면 눈만 한번 깜빡해도 돌아보면 50년이 훌쩍 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돌이켜볼 때 모든 일생의 일이 막 1시 1분 1초 다 기억나냐. 그거 아니고 굵직굵직한 몇 개의 사건들만 기억이 나고 인생은 너무 짧고 머릿속에 기억 기억은 다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 인생의 시간이 1분 1초가 가장 소중한 재산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이 흔히 이 시간을 너무 그냥 가치 없이 그냥 보내버릴 때가 많죠. 네, 부정적으로 그냥 남 험담이나 하고 아니면 뭐자기 어떤 신세 한탄이나 하고 막 이러는 분들 만나서 또뭐좀 이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면 편하고 뭐좀 이런 사이라고 하면 네 모이면 그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정말로 대표적인 유형 중에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내 기운도 뺏기지만 아까운 내 인생의 시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 재밌게 잘 살아야지 싶어서 가족 다 편기치고 이틀 삼일 한번 노다지 그냥 골프 치러 나가고 계신다든지 직원들하고 뭐 회식이나 한다든지 매일 술 마신다든지 안되죠 그거는 그렇게만 하다가 아이들에게는 12월 24일날 모아서 한꺼번에 아니면 어린이날에 모아서 자녀 생일에 한번에 모아서 쏟아 부으려고 하면 그때는 자녀들과 아빠와의, 아니면 엄마와의 사이도 서먹서먹해지고, 나눌 공통 대화 화제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모여 앉아서, 아빠는 오래간만에 컵만 먹고, 막, 고기 외식 사주고, 뭐, 촛불 켜자고 하는데, 애들은 스마트폰 정말 들고 앉아서, 친구들하고 약속 있는데, 가족 모임 한다고 나가지도 못하게, 입이 그야말로 열 발이나 나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갑니다. <웃음> 그러니까 나중에 10억을 모아서 가족들에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한 목표만 세우지 말고 지금 무엇을 하겠다 작은 것부터 아주 시작을 하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아내를 위한 설거지 청소 빨래개기를 하면 가정에 아주 작은 행복 소확행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역사를 외우고 시험 공부를 도와주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이들과의 거리는 성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을 가가 가족들하고 막뭐 외식이나 하고 그것만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게 해주는 아빠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뭔가 내가 이 삶을 생을 마감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그 일은 나중에 어느 날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요책 아까 소제목처럼 그 수만 광년을 달려온 그 별빛이 모여서 우리에게 오늘 별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일생을 두고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 하면 하고 싶은 일을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해서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 분야의 공부를 계속 누적하면 그 분야 관련 책을 하루에 15분씩만 15분씩, 계속 읽어도 1년 에 1년 책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28번째 가장 비싼 곳을 사는 것이 가장 도, 좋은 투자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돈을 통틀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되는 그 돈을 통틀어서 그냥 살수 있는 곳에 제일 비싼 곳을 사는 게 그냥 투자랍니다 고민하지 말아요. 내가 가진 돈에서 최고로 비싼 곳을 사면 된다. <웃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놨습니다. 28장을. 29장. 미래 부동산 투자의 대세이자 대한 세어하우스 투자법. 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똑같은 주택이나 이런 걸 사도 안에 이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달세를 받고 하니까 한 사람에게 통째로 세를 주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해놨는데 새호하우스 역시 젊은 청소년들이 찾고 하는 집들이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근처에 살아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른 번째 서울 빌라와 역세권 투자법회가 요거 역시도 재개발이 되는 구역 안에 내실 투자금을 너무 많이 재개발 기간이 아직 초기이고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곳에는 이렇게 투자금이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적당한 걸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투자법이다라고 중복해서 이게 나와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동안 서울의 마용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네요 많이 올라갔죠 마용성은 그리고 한강변이라면 한강을 낀 조망이 있어야 뭐 투자성이 생긴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건 부산하고는 살짝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3기 이제 신도시에 관해서도 적어놨는데 계속 서울은 집을 지을 땅이나 이런 게더 없기도 하고 뭐이따 해도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점점 인근의 수도권에 땅들을 찾아서 이제 집들을 건설을 하니까 수도권 지역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뭔가를 지으려고 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자도 괜찮다라는 말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이 책을 오늘 이 파트를 그냥 짧게 종합 요약을 해보면 내가 나중에 10억이고 100억이고 모아서 그때 지금 내 옆에 계신 소중한 가족 남편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잘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돈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돌아보면 지금 우선 가진 돈과 재산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게 8, 90%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라는 거. 그게 여기 좀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늘 배우고 계속 갈망하고 그걸 누적해 가면 그게 어느 날 어, 별똥, 별이 아닌 그러니까 어, 별빛이 모여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그게 된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맞서지 말고 시장에 맞서지 말라 했지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가 아니에요. 지금 강남이 아무리 정책으로 뭐 시장을 눌러라 해도 시장이 안 눌리고 계속 가고 있죠. 그것처럼 어, 시장을 잘 관찰하는 그런 안목을 키우고 그런 게또 괜찮은 그런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분 책 끝까지 제가 정말로 이책한권을 제대로 정독을 이제 다 했거든요. 참 괜찮은 분이네요. <웃음> 갑자기 한번 배고 싶고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인지. <웃음> 어, 이렇게. 책을 뭘 자주는 못해도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 짬짬이 짬짬이 저도 이렇게 정독을 해서 올리다 보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새 책세권을 완벽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아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어 만약에 혹시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인데 책을 꼭 이렇게 한번 읽어 놓고 싶다 하신 분은 책을 읽어서 일주일 단위로 서로 배우자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원래 남에게 얘기하면 가장 100% 도 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밤이 늦었는데요 행복한 밤되시고요 초롱부동산 유튜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